예 안녕하십니까 자, 멀티 섹션 에어리어로 두번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봤던 거는 이렇게 단면이 원 형상 이었죠 그래서 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제는 어, 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메일 다각형 형태가 될수 있죠 이게 뭐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죠? 이메일 다각형 뭐 폴리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단면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에어리어로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어, 있죠? 이 녹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선 이 위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론은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면이 지금 이 전체 거리 값이 얼마죠? 150이죠. 그러면 이 X축에 해당되는 이 선의 길이를 얼마라고 하 했죠? 15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에 있는 위치가 지금 75입니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 5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위치에 잡으시면 안됩니다. 항상 요 단면이 있는 위치에 이 높이 값을 지정을 하셔야지만 이 얘는 이 높이가 되는 거고 얘는 이 높이가 되는 거고 얘는 이 높이가, 높이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단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은 이 커버가 면적을 잡아주겠죠. 중간에는 그렇죠? 자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어? 선생님 이건 직선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냐면 서파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서파인의 각 지점에 노말하게 면을 만드시고, 거기다 단면 그린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멀티 섹션을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커브라는 것은, 커브라는 거에 이 거리 값을 커브 따라서의 거리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여기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커브 따라서의 거리 있죠. 그걸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요, 그, 단면과 단면 사이 의 거리 값이 되겠죠. 커브 전체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x축의 길이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막 뭐, 보기 좋게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1 0 8 0 0정 에러 납니다 어 이런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뭐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어 이건 그냥 가이드 커브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 커브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 에어리어로가 아, 어느정도 어, 활용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될 겁니다 자 여섯번째 이제 있죠 얘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어, GSD에서 공면을 시켜야지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필기능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평면에 이렇게 음, 단면을 그려놓겠죠 단면을 어차피 뭐 이렇게 뭐 선과 선이 서로 교차되게끔 그리진 않지 않습니까? 단면을 그리실 때. 그러니까 필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복면을 만드시고, 또복면의 그 에어리어를 착정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필, 오케이. 또 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면적을 한번 착정을 하죠. 여기서 착정하셔도 됩니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 예, 그냥 파트로 넘어오죠. 매저툴바입니다요거 누르셔가지고 예, 요첫 번째 면적부터 한번 보죠. 얼마입니까? 878이죠. 혹시나 예, 면적 값이 안 나오는 신분은 커스터마이저 누르셔가지고 지금 서페이스 찍었죠. 서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면적만 필요하니까 면적만 꼭 하시고요. 킴매저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오케이 OK 누르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야지 수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하시기 바랍니 매즈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제 매즈 착장이 끝났는데 이거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 더블 예. 클릭하십시오. 한 다음에, 이 대화상자 열려 있어야지만 이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 번, 요 찍고요. 오케이. 세 번째 거, 예 찍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도 한번 측정해보죠. 이 평면 있죠? 이 평면과 이 평면. 이렇게 100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해볼까요? 이놈이랑 이놈이랑 거리 50으로 되어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로에 반영이 되어있건 그러면서 멀티 섹션 결과 값이 바뀌게끔 그렇게 한번 수직관계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매주도 끝났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롤을 정리하기 위한 두 개의 커브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자 포지션도 스케치 하시고 저는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사실은 다른 면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커브는 반드시 같은 평면에다가 잡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꼭 X축 상에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의 공간에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꼭 그렇게 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X축 따라서 여기다가는요 자, 그리 값을 주겠습니다 근데 더블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수식 관계를 걸어보죠 누구죠? 요백이죠 더블클릭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스 어, 이게 여기서 찍으면 안되겠네요 여기 여기 있죠? 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100 그렇죠? 더블클릭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랭스 값100딱 들어오는거죠 fx와 분단 얘기는 수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식을 편집할 때는 fx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그럼 커브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게 x축 역할을 할 거죠? 자, 두 번째 커브를 그리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선은 따로 투영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션 하시고요. 오케이. 실선이니까, 아, 겹치 있으니까요. 얘는 하이드 해 놓죠? 보조선으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을 끝점에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 이미 위치 하나 그리죠. 요거는 끝점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요 점은, 이 선이랑은 일단 일치 관계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 거리값 있죠? 여기서부터그 거리값을 쟀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 선,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요거 있죠? 50,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 값을 이제 잡아 줘야겠죠. 그렇죠? 자, 어떤 수식으로 쓴다고요? 이 높이랑선 결국 반지름이 결국이 높이라고 그랬죠. 이 높이 값은 루트 그러니까 SQRT 루트 단면적, 우리가 측정한 단면적 나누기 파이 값을 루트 씌우면 되는 겁니다. 루트 값이 이렇게 짧, 짧아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면적 나누기 파이 값을 전체를 루트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자요 거리를 측정한다음 더블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함수호 죠쪽 메스에 있습니다 sqrt 더블클릭 그 다음에 첫번째 측정한 값이 요거 있죠 878 얘를 클릭 관료 안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상수 파이 더블클릭 한 번에서 클릭해서 안 되면 더블 클릭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파이 직접 쓰세요. 이렇게. 상관 없습니다. 가로 뭐, 요 뒤에 띄우기. 상관 없어요. 가로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sqrt라는 함수 있죠? 요 안에다가, 연는 가로, 받는 가로 안에 이 값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면 높이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수학 sqrt 안에다가. 두번째 착장 값 있죠 378 클릭 나누기 파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세번째 거요 예를 해보죠 더블클릭 포뮬라 어디있나요 네. sqrt 그 다음에 여기 매저 한거 있죠 자그 다음에 나누기 파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세 개의 높이 값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꺼버리고요. 서플라인을 하셔도 되고, 폴리라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서플라인 가지고 한면 해보죠.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는 어떤 점을 지나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 점은 꼭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점은 꼭 지나야 까 이렇게 해보죠. 사실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자위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물론, 중간에, 달, 중간에, 이런 높이 값을 정확히 이렇게 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커브 자체를,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GSD에 있는 로그 기능 같은 경우는이 커브를 내가 직접 그려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날리지에 있는 이, 요 기능 있죠? 이포호 기능 같은 경우는 함수식, 결국은 커브, 그러니까 어떤 단면의 외형을 제어하는 커브를 유도하는 곡선, 곡식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공식을 보고 내에서 구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식으로 이 커브를 만드는 경우고, GSD에 있는 로 기능은 어렇 우리가 직접 이렇게 커브를 그려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이 커브는, 이 스케치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X축이죠. 이게 y축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gsd로 넘어왔어요 로 있죠 혹시나 이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은 마우스 오른쪽 로 o w 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게 막 처박혀 있어 가지고 다 끄집어내셔야 될 겁니다 자 첫번째 레퍼런스가 x축 역할을 하는 거고요 데 e f i n i 이 y값 높이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0에서 1값이 변화되면서 y값이 쫙 바뀌는게 보이시죠 그렇죠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 정의가 끝난 거죠. 자, 매직 값선,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쪽에서도 멀티 섹션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멀티 섹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필한 값도 한번 하이드 해놓죠. 자, 그러면, 롤를 모른다고 생각해보죠.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뭐, 가이드 라인 그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어, 여기서도 스케치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 단면, 면 잡고 들어왔어요. 위에, 위에를 봐주고, 얘 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음, 하나, 이렇게 그렸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 요, 교선을 구해야 됩니다. 교점을 구해야 되죠, 참. 인터섹션. 교점 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점 구하고, 여기도, 어휴, 교점을 구해야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교점들은 반드시 여러분 고교 보조 요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에라 나중에 발생하고 싶지 않으시면 두점 사이에 일치구석을 걸겠습니다. 일치형 그럼 고점을 그 지나는거죠. 예, 요점도 두 사이에 일치구석 여기도 음, 요 노란 점이랑 일치구석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크셔야 돼요. 어, 얘는 안걸렸나요? 이은 맞죠? 네, 이렇게요. 다 그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빨리 나왔어요. 어, 조금 모양이 틀어졌나요? 얘를 다시 한번 위로, 요렇게. 그럼 이 선을 이용해서 멀티섹션 작업을 하면 실제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양 사방이 싹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해놓고 파트 디자인 넘어왔어요. 멀티섹션 단면, 예, 단면, 단면 됐죠 클로즈 포인트 맞습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 하나 잡았어요 프리뷰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알죠 이렇게 가이드 따라서 그럼 아래도 또 이런식으로 또 가이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오면 옆에서도 가이드 라인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쪽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형상이 저렇게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어 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자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에어레어로 하겠습니다 단면 두번의 단면 세번의 단면 찍으시고요자그 다음에 가이드는 필요 없겠죠 에어레어로 해서 요 로를 찍어주시면 래리아 하시면 아이고 보이죠 왜 이렇게 꼬일까요 자 알고 계시는 분손 들어보시죠 왜 꼬일까요 지금 r o 를 정의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가 0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계산식에 사용된 면적값은 여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를 먼저 찍었다는 얘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단면을 찍을 때도 r o 정의에 사용된 면적값 순서대로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 r r a 에서 r o 를 찍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는 오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단면에서 어느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0.0000 뭐 얼마니까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카티아가 내부적으로 계산할 레이디어스 값도 얼마로 나옵니까? 16.723으로 나오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해봤더면 16.72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카티아 내부 계산식으로 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이디어스로 레이더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 이게, 왜 반지름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지름이라는 용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높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화살표 찍으면,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 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또는 여친이 보기에, 오, 이너 뭐하냐? 신기하다, 야. 어떻게 해서? 어, 비밀이야. <웃음> 그 정도였던. 맞죠? 어깨를 한 번, 어스케 하겠죠? 자,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 면, 이, 좀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더블 클릭어한 다음에, 어, 지금 50이었으니까. 그래 요, 요, 요부터 한번 볼까요? 얘를 50 대신에 저는 한 7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바뀌는 거예요. 그 얘도 바뀌게 되는 거죠. 얘를 한 번, 다시 한 70으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흐트러지네요. 왜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지다가 오래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 커브를 만드실 때이 중간에 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점을 없앴다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음, 제어가 되겠죠. 아니면, 어, 있더라도 정확한 뭐, 계산식으로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준다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막 꼬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한70 정도 해보자. 아이고, 지금은 이제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점이 있으니까, 점이 어떤 곡률에 해서 밑으로 내려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값선, 음, 저는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한30 정도로 해볼까요? 예, 30 정도는 정확히 만들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멀티 섹션 작업할 때, 그렇죠? 상당히 어떤 기하학적인 재미난 어떤 문양을 만드실 때도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멀티, 저, 솔리드, 파트 디자인에 있는 이 멀티 섹션을 하고요. GSD에서 보시면 또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GSD에 보시면 멀티 섹션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단면 찍는 순서는 똑같겠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에어레어로, 여기다가 로 잡는까지. 똑같습니다. 결과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단면이 너무 많이 작아지네요. 커플링을, 벌텍스로 하겠습니다. 전면 개선은 같으니까, 벌텍스로 해놓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자, 이,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부시켜보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음, 여기, add a 더 포인트 있죠? 한 다음에, 어 여기다 추가할까요? 이점 물어본다 그러면, 이는 이제 뒤에 추가하는 거고요. 이건 앞에 추가하는 겁니다. 뒤에다 한번 추가해 보자. 안 되나요? 여기다추가하겠습니다 예, d d a e f턴가요? head, b 인가요 예. 아이고, 이렇게 막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뭐 그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커브를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보자. 어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 점을 지나고요. 또 밑으로 오겠습니다. 밑으로 하고, 밑으로 하고, 밑으로. 그렇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 <웃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이유 위에는 양수 값을 가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도 형상은 만들어집니다. 일단. 자 문제가 멀티 섹션이 생겼죠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너무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이 있었죠 평면 얘가 있고 얘가 있죠 얘를 원래대로 50으로 해놓겠습니다 해놓고요그 다음에 자 일단 얘도 원래대로 50으로 해놓겠습니다 일단 에러나도 무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로 로우 있죠 로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만리을 해보죠 이렇게 점을 지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간다고 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영역이 있는거죠 빨이 나오면 자닫고요이멀티섹션이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멀티섹션 단면 그 다음에 단면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에어레어 로에다가 요 로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프리뷰하면 아 이게 꼬여가죠. 자 커플링 타입을 벌텍스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마이너스 값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클로징 포인트 위치가 안 맞나요? 클로징 포인트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꼬이죠? 네 갑자기 멘붕 상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좀더 단순화 시켜서 한번 보죠 이렇게 살짝만 더 단순화 시킬까요 어 요점은 하나 지워버리죠 뭐. 요점 찍고 딜레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요점만 살짝 앞,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멀티척션 해보겠습니다 단면 단면 단면 됐죠? 자그 다음에 이쪽에 봤어요 에어레어로를 얘를 잡겠습니다아 이거는 지금 꼬여가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원이 아니고 이렇게 다각형이다 보니까 지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꼬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그, 그게 없어가지 보여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꼬여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이 어, 예제 말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요 X축 있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어 밑은 내려오면 되는데요 어 그러면 뭐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크형이라서 지금 계속 고여가는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원 어 형태니까요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려가지고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50이었죠 그리고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8.5 15, 20입니다 150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빠르게 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면 잡고 들어가세요 자첫 번째는 x축에 해당되는 거 150짜리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빠져나온 다음에요 똑같은 면 잡고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요선은 보조선으로 투영해 보겠습니다 요선이 아니죠 예. 프로젝션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션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요거는 잠시 하이드 해놓죠 라인 가지고요 중간에 하나 또 중간에 하나 또 중간에 하나 지금 이렇게 전체 150이니까 75, 7 5니까 중간에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칠수 이쪽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세개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8.5 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5였죠? 여기가 15 였죠 여기가 20 였습니다 그렇죠 8.5 15 20 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해제하고 스프라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점을 지나게끔 음 이렇게 왔어 또 밑으로 왔어요 자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값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멀티섹션 하죠? 대신 저 솔리드에서는 안 됩니다. 이서페이스에만 gsds만 이 멀티섹션 할때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면 찍고, 단면 찍고, 단면 찍었습니다. 프리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어레어에다가, 아, 에어레어 정리를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에어레어 정리를 하죠? 보이게 한 다음에요. 이게 수축 역할을 하겠죠? 여기 y축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하고요 멀티 섹션 단면 단면 단면 그 다음에 에어리어로 에다가 요로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프리뷰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꼬여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니까 러 요만큼은 여기 이제 저엑축하고 교점되는 위치가 있어야지 교점 교점 요 점이 바로 여기를 본다 그러면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의 어떤 독특한 문양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 그러면 이 안에 속을 채울 수 있느냐? GSDS 만든 다음에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에 보시면 서페이스 관련 피처 툴바에서 클로저라고 있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속이 채워집니다. 복면을 하이드 해보시면 이렇게 솔리드가 되는 거죠. 근데 멀티 섹션에서 바로 이렇게 솔리드로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에러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해서 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에어로에다가 이호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어? 또 만들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자, 죄송합니다. 자,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일 때는, 어떤한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죠? 단면이 원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출론이 가능한데, 이런, 다각형일 때는, 꼬이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뭐, 술병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에어리어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GSD에 있는 로 기능보다는, 이, 난리지에 있는, 이, 보고 있죠. 요 기능을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에어리어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그 에어레어로 멀티섹션을 제어하는 기능은 시작과 끝, 그 단면적만 주는 겁니다. 그럼 중간의 형상은 누가 만드는 거죠?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중간중간에 어떤 면적 값을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예. 여러 요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